의미상이죠 왜나와 나올 수 있는 이유 근거 말 표현 안 하면 이게 표현이인데 말로 안 하면 훼신이못뭐 때문에 어왜 왜? 왜? 네. 자 얘들아 예, 예, 의미상이죠 하니까 또오런게 있어야지 되 주어잖아 주어 주어 주어 주어는 어떤 때 쓰는 거니 동사 행위를 할때 쓰는 거잖아 동사 행위를 할때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동사의 성질이 있잖아 원래 동사에서 성향인 딸 성형 응? 야 동사에서 원래 동사 했던 놈이 일어났잖아 야그 정도 갖고 한 2억 어집 팔아가지고 한 2억 2억짜리 성형한 거야 투동사 는왜 앞이 달라졌잖아 그럼 동영상 동사는 뒤가 달라졌죠? 요거는 뭐한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성형 수술한 거고 알겠어? 근데 원래는 뭐 했던 거야? 동사였던 거야 원래는 동사였던 놈이야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주호가 원래 동사했을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왔었어 주호가 나왔을 거아 주호가 주호가 있었던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의무사 플러스 부정사자그다음 의주 동원술로 의무사 절이 나올 수도 있다. 자네개소개어요 지금 이제 네 개. 그럼 이제 네 개를 소개하는 순간, 개인의 소비에서 관계했던 건 있죠? 뭐가 나온다고 하는 거? 둘지마허우씨 여기다 네모처럼 빨간색으로 써야 겠다 자극적인 거예요. 자 뭐가 나온다고? 단수, 동사가 나온다고요. 조금 단수 동사 나옵니다. 어?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봐, 여기 봐. 다섯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니? 응? 아, 대절대절 여섯 번째, 뭐 나올 수 있니? 웨더절 일곱 번째, 뭐 나올 수 있니? 관계대명사 원절. 저기서 쓸게요. 관계대명사 원절이라고 써볼게요. 헷갈리지만 의문사 절이 아니야. 관대 원절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 복합관계대명사들이야 다시 한 번. 복합관대. 못이렇안 자, 몇개 쓸게요. 를들여기다 그냥 t 어, e 게 e 게 w h a t e v e 요 Whatever. 워 h 버워 e 버 e r Whatever. So, you can talk about anything 자, 그 다음, which ever. Which ever. 요즘 구분 e r e w h a t e v e 휘 t 에버요 u t u r e 띵 o u didn't go on it. You didn't go 안 n it. You didn't go 에 n 또뭐 You d i 또 뭐있는데? 후메버 이런 거또뭐 있는데 후주에버 자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뭐 후에버는 하나만 써볼까? 후에버는 후에버는 후에버는 애니원후 이런 거야 애니원후애니원후 anyone anyone 이런 뜻이야 애니원후선 행사를 포함한 복합관계대명사 이것도 주어 역할할수 있다 왜김주어라고 얘기했잖아 주어 역할할수 있다 항상 단수 취급한다 동사는 조금 단수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더, 여기 잘 봐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어 수능에서, 응. 어디까지? 수능, 플러스 수능 모든 시험에서, 모든 시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세 가지가 바로 요세요 5, 6, 7, 6, 8, 5, 6, 7까지, 5, 6, 7까지. 그래서 저거 깨부셔야 돼너희들 완전 깨부셔야 돼요. 자, 아, 여기도잘 들어야 돼. 어떻게 어, 들어야 되냐면 봐봐요. 내부터 이제 하나씩 특징을 씁니다. 완전, 완전한 문장을 떠다 예, 완전! 자외도전도 완전한 문장도잖 완전은 뭐야? 불안전자 그럼 여기서 탈락. 완전끼리 모이자. 불안전이다불안전이라는얘기 무슨 얘기었고 어떤 개념이야? 야불안전이라는건뭘 말하는 거야? 아이씨, 문장 성분이 없다는 얘기야. 문장 성분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야.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문장 성분이야. 동사가 없어질 수 없잖아. 무상정분이 뭐가 있다? 빠져 있다! 뭔가 하나가 없다! 이래서 불안전한 거야. 그니?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됐죠? 그럼 뭐야? 완전 플러스 뭐? 어, 이집은내용으로 갑니다. 확실한 내용. 확실. 얘는 뭐야? 외더는 이거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야지. 불확실이죠. 아, 외더는 불확실이구나. 외더는 불확실한 거 어떻게 하나요? 음. 오! 어, 이렇게 하나! 얘들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이거 확실과 불확실 구별 어떻게 해요? 어, 뒤에 보면 오하나시 나와있어 아니면 뒤에 A, O와 B 이런식으로 나와있어 얘가 나와있으면 얘가 나와있으면 알겠니?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지 이즈 다음에 이렇게 나오기대 이즈 certain. 뭐 이런식으로 나오기대 확실 불확실 불확실 있잖아 이게 불확실하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왜도절이야 내가 못써 아문장구조가 문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알겠니? 어? 이러면 불확실하다고 헐. 한번 해볼까? 여기 봐봐 자, 빠른 빠른 예문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응? 봐봐 제인이 제인이 귀엽다는 것은 사실이야만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제인 제인 제인 제인 제인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큐 귀엽대 어? 이거 사실이야 이거 사실이야 이게? 주체지 그럼 봐봐 너희분석해봐 완전 불안정한 거 그만 불안 완전 와줘 주어 동사 고 SVC 그죠 완전 불안정죠 그다음에 죄인이 귀엽다는 거 사실이래매 그럼 확실한 거 맞잖아 자 그런데 여기 뭐 외도를 써볼게요 어떨때 외도가 나오죠제 죄인이 죄인이 제인 즈큐 괜히 귀엽다는 것은 자 뭐야 사실이 아닌가 사실이 아니야 아니면 죄인이 어 귀여운지 아니면 여기 오 하나씩 나왔어 이렇게 오 하나 아닌지는 아닌지는 뭐야?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라고 하면 어 이제나 이제나 r e 드러나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 어 밝혀지지 않았다 인이 지운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알겠지 불확실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나 나왔잖아 어요스 얘가 이게 어쩔 왜더절 대절 차이점 자 하나만 더 예문을 좋고 해볼까요? 이거 이거. 이거. 자 복합 강의 주우신지 있는 어떻게주어신수 있는지 하나 만더 보자. 복합 강의 분여러을주러분수 있는, 있는 경우 분볼까요후러분이러후여러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원분투 투, 투 여러분, 투투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매 와도 좋아 매매 원형 그죠 와도 좋다 아 알겠어 됐어 봐봐요 뭐 여기서 후에 r 의 의미는 뭐니 이거 요거. 이거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anyone 후에 뜻이 되는 거지 anyone 뭐라고요 후뭐 말하는 사람은 누구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관계된 구사절이다. 우리집에 오고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도좋아 알겠어? 메이커 와도좋아 올수있어 자 주어올수있는거 자 마지막으로 보습니다 단수동사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얘네들 여덟가지 자리에 올수있는거 하나 딱 얘기해 봐어른이 <목소리> 자리에 올수있는거 하나가 있죠 뭐예요? 가주어 뭐라고요? 이이 이 자리에 가주어 잇도수 만약에 이트가 온 순간 얘네는 어떻게 된다? 후치된다. 여덟까지는 뒤로 후치될 수 있다. 자, 다시 또 마무리. 빈조 몇 개였어? 여덟 개. 지금 열개있어 이리 상서로치파 그다음에 여기다가 목적을 때 뭐가 들어가 날수있이 부정의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호에도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여덟 가지가 바로 비동사 뒤에 보어로 나올 수 있어. 알겠어? 또뭐 있죠. 뭐? 그지 직접 목적어로 나올 수도 있어. 얘네들 여덟 가지. 직접 목적어. 화명식의 목적어. 직접 목적어. 심지어 모든 나올 수 있니? 지금, 오형식에서의 목적어. 근데, 어떻게 나올까요? 진목적으 나오겠지. 보통, 가목적으로 인트를 써주고, 여기 나와 있는 여덟 가지가, 지루 후치된 진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없어. 더 이상 없어. 이게 다야. 내말 믿고, 자, 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보는 한, 여러분들, 영어를 놓지 않는 한, 내가 지금 했던, 요, 현장에서 했던 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든 문장에 적용시키면 돼요. 갈때 we'll 알겠어? So. 지금 했던 yeah. 거.